퀴즈 내 주세요. 저는 네. 뭐 나의 데뷔 연도는 2009년이다. X 오, 맞았어요. 2008년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하세요? 검색해 봤어요. 아, 진짜? 네. 아니 그러니 아, 선배겠지. 한번 검색해 봤는데 네. 1년 차이더라고요. 어, 음. 2009년에. 2009년에 데뷔했어요. 아, 2009년. 2009년에 데뷔했어. 음. 네, 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드라마는 도깨비다. X 좀럼뭘요요 r d b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z a a r b a z 군주 r Bazaar. 형 a z a a r Bazaar. Bazaar. Bazaar. Bazaar. 이름은 몽숙이다 몽 z a a r Bazaar. b a 왜 a 렇게 웃어요 근데? 제가 지 z 거든요왜 어, 몽숙이에요? 그냥 z 가여자 b 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몽글몽글 막 몽실몽실 하다 이렇게 하다가 몽실몽 <목소리> 네, 이렇게 됐어 요 <웃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오리다 X 음, 그럼 왜 강아지 키워요? <웃음> 오리 키우지? <왜? 웃음> 오리를 <웃음> 어떻게 키워? <웃음> 근데 약간 틀린 게 좋아하는 동물이라기보다 캐릭터 캐릭터? 뭐 어떤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야? 오리 모양이면 다 좋아요 뭐 고라파덕 이런 거 고라파덕 말고 소니씨 대 나게 요새 막그프렌즈나 <웃음> 아 네이버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캐릭터를 음, 좋아한다. 음. 네. 음. 나는 정규일 때한 적이 있다.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이 올라온 보면 오. <웃음> 맞아. 한번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그때도 막 아역 배우 활동하고 그런 시절 아니에요? 맞기 맞아요. 오. 근데 그때 오, 공부가 매우 좋았어가지고 아, 재밌어서 멋있어. 했어요. <목소리> 아이 그건좀 어렵다. 어, 내가 속한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는 다섯 명이다. 잠깐만. 오한 명만 다 아나 봐요 이렇게. 네 아는데 막아엑 but... 아닌가? <웃음> 뭐예요? 잠깐아 아니다 아니다 다섯 명이. <웃음> 어떻게 이거 돌려놓고도죄송해요더 열심히 해야겠다. 죄송이요. <웃음> 나 윤두준은. 네 어, 우리 그룹에서 리더를 맡고 있다 오어 어. 어, 어, 맞아요 네 내가 최근에 나왔던 요리 프로그램은 집밥 백선생 2이다 X? 되게 약간 찍는 것 같은 <웃음>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이다 X 어, 어. 나는 집에서 막내다 X 아니요 막내예요 아 그래요? 자내일경은오형이다 어.. 맞다? 틀렸어요 A형이에요 예 네. 나는 돈가스를 먹다가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하하진짠 <웃음> <진짜 돈>? 돈가스요 야 돈가스 <웃음>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모르겠어 오오 <웃음> <웃음> 맞아요 자 그러면은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틀렸고 아 이럴 수가?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독특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웃음> 있습니다 어,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잘 봐주세요 네 라디오 보면서 <목소리> 말하는 <많은> 사람과 관심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